들에게 사진형 기념을 해서 롤링페이퍼를 한번 써볼까요? 음, 어, 이거또 언제 준비했어요? 맞아요. 그러니까 아, 이게 정한이 한소리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 거는 빼고 써 쓰면 되는 거잖아. 그렇죠. 그렇죠. 아이고, 해스 쿱스. 나도 저, 여기 있는 사람 말고, 여기 없는 사람도 써야 돼. 네. 이게 약간 어차피 뛰소도 어? 되는 약간 너가 형들한테 친구인 척 해도 되는 거고 약간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아난생철이 형이라고 해서 안 돼서 철 아저씨로 하는 괜찮은아빠라고 해. 아빠 <웃음> 난, 나는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고 있어 그러니까, 어,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감동을 줄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재밌을지 모르겠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고 있어 이거 익명성으로 진행해도 다 알... 애들이 알겠다 그지내거 샀어? 봐 샀어? 내 썼어? 썼어. 네. 솔직한 내 마음을 썼어 우리 다썼으니까가 아, 어? 누가 넣어서? 롱페이퍼는 익명성이 생명 아니야? 아, <웃음> <웃음> 내가 대충 봐서 누가 쓴 건지 알거 같네 애들이 있는데 분명히 동생한테 황인처럼 형인처럼 황인테 동생처럼 어려운 그럼 그런 게 맞지? 그러니까 내가 이거 먹어 <웃음> 그 시험은 누 전야? 야 글씨는 한 명밖에 없어. 예. 나 어떻게 나가냐? 옆에서너 하나 둘셋 올라가. 아 근데 이게 진짜 글씨만 봐도 눈치 아냐? 한명 글씨가 엄청 튀는데 다 잔소리야. 무슨 보지 마! 찍어봐! 걔는 넘기는 척하면서 자기다 담아 으면서 아, 른빛 찍고 될 거야? 그래! 에휴, 구워, 아유 아, 이런 거 진짜 아요제 못하는 누가 썼는지 안 써도 되는 거지 응. 재밌는 거 쓰고 싶은데 생각도 안 했거든요. 짜잔! 승관이가 진짜 잘 쓴다. <웃음> 내 글씨 잘알고있겠어요 글씨 제일 이뻐 보이는 게 너야. 응. <웃음> 아, 진짜 이렇게 진짜 짜증나 뚜껑 떨어진 것 같아서 어딘지 안 보이는데 <웃음> 여기 있다. 승관이 내거 기대하고 있어. 우리도 같은 방습을 알지? <웃음> 너울 수도 있어. 아... 형은김나아 아, 민하오 미션티 네, 아, 그래. <웃음> 중국어 미션티하오 마 저는 중국으로 적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그래 진짜? 아니야 중국어? 어? 공주 샤 s u r p 서 i 라이서 u 라이서 i 라이 진짜 쓴다이 진짜 잘 써준다 <웃음> 그거야, <웃음> 그거. 개구리네? 자, 이제 일교를 보라고 나 항상 해야 돼. 어, 야, 나도, 나도 응. 그랑 똑같은 상황이다. 네? 뚜껑을 잃어버렸는데, 어디모르겠고나 있다. 천 아, 여길 떠나볼게요. 도시 다 해줘. 해봐. 나만 남았어? 뭐야. 너. 아, 형, 형, 이 형, 형, 형, 형, 형, 쓰는데 네가 오면 어 형, 형, 뭐야? 하지 말라고 그 형, 형, 형, 형, 이 뭐를 하는 것들잘대가 아, 어, 세상에 놀라운 일들 참 많지. 그러니까 말이야. 그래서 세상에 맞아. 이런 일이 하나 풀어버리이 놀라운 세상. 와 옆에서 이렇게 조잘조절거리면서웃으겠나 <목> 집중이 안 <웃음> 돼. 집중이 <웃음> 나 멀티 안 되는 거 같아. 왜냐넌 멀티가 <웃음> 가능해. 세분에것도 하고 그래, 노래하면서 연기도 어. 하면서 멀티가 가능하다고. <웃음> 너자신그렇게낮게 평가해. 네, 그래, 알았어. 최고다. 어, 못걸이기참 어. 그래, 빛난다. 그래, 그래. 뭐야, 둘까물이야? 아참 <웃음> 나도 하나 해줘 아무튼 저기 밥은 먹었니? 어 아, 먹어봤어 먹었어 먹으면서 그냥 간단하게 먹었 간단하게 먹었어? 나 너무 배고프다 안 먹었어? 너 어. 간단하게 먹었어 그냥 먹어서 주먹밥이나 이런 거아 먹었어 진짜 간단하게 먹었어 <웃음> 왜 그랬어? 같이 아, 이렇게 아, 저왜 이렇게 베이비 포도 랩 잘하냐? 어? 내가 좀 애기 냄새 오신 거 알아요 아너 베이비 페이스? 놀러요 베이비 페이스 <웃음> 베이비 페이스 처음 듣는 거 하트는 정말 네, 우선 생기내고 그래 건강한 고같아야하이트 우유 지수 진짜, 하이, 진짜 하이, 서프라이즈 해줄려고 또! 하이. 서프라이즈! 아 연기놀이야. 뭐 여기 배배 있어. 아한 액탈? 우와! t 요즘에 아, 진짜 와 대박! 완전 팬이에죠 아니, 저는 진짜 서프라이즈가 너무 인 r i s 어요 서프라이즈! 아 o 생 o r e 그렇지. a n 이 possible surprise. Ah! Drainage! Drainage! Drainage! Drainage! 배우 a i n a g e d 뭐 a i n a g e d r a i n 아우라 아우라. i n a g e d r a i n a 이우지까지 써. 어요 이우지 오, 오. 끝!